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능력을 행하는 일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끌어들여서 통참하게 하시고요 기적을 나타내는 일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도 이것을 경험시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복음소에 보니까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 여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어떻게 제자들에게 해야 될 일들 앞으로 이렇게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데 새로운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어떻게 행실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여자에게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내 앞에 계셨을 때 내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 다 들어야 될 것이고 들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여성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소문이 별로 좋지 아니한 그런 여자도 있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지 아니하지만 였 아니었지만 복음서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은혜를 좀 봤습니다. 여자의 속마음은 어떤지 어떤 각도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 여자에게 다 전했는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마리아요 사마리아로 동행하자 동행하자. 사마리아로 가길 원하셨어요 자, 이 사마리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여자가 사마리아 땅에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이스라엘과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은 오랜 전통입니다 과거의 창시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소수의 야곱이 가난 땅을 향해서 갔을 때 가난 땅 사람들에게 천막을 짓기 위해서 땅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땅을 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데 그때 나왔던 우물이 야곱의 우물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 흘러 흘러서 야곱의 우물의 전통이 만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수수와 아수르라든지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여자들을 겁탈을 합니다 성폭행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도 원하지도 않는 그런 아이들이 생기면서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만들어집니다 혼혈 민족이 되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면서 그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혈통에 대한 것이 없어지고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사이에서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 혈통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니헤미야 4장 1절에서 2절 보면 니헤미야가 가장 끌끌어지생하는 원수 삼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삼발랏이 사마리아의 통치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의 통치자인 삼발랏과 이스라엘 남쪽의 유대 대제사장 손자가 삼발랏의 딸과 결혼을 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느헤미가 그것 때문에 저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은 여자나 남자나 할것 없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순수한 우리 민족을 혼혈하게 만들고 섞게 만들고 디본벅이 되게 만드는 그런 족속이다 해가지고 느헤미아가 분통을 터뜨리는 사건이 느헤미아 13장 28절에 나옵니다 자 1세기 정도 돼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합 종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뿌리가 있지만, 유대교 플러스 우상숭배하는 종교를 만들어서 사마리아의 종교가 만들어져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에루살렘을 대적하기 위해서, 유대교를 대적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우리를 개치급을 하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쓴다고 쓰는 게 삼발라시, 유대교 제사장의 손자와 결혼을 시키면서 완전히 우상의 종교로 뒤바꿈을 하게 되고 섞어보냅니다 자 남쪽에서는 에루살렘이라고는 걸출한 종교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에루살렘에 거룩한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6월절이나 저렇게 때가 되면 에루살렘으로 에루살렘으로 에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자 북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사마리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배,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쪽의 그리심산으로 예배대로 가야 되고 남쪽의 에리살렘으로 자기 정체를 숨기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결론은 에리살렘까지 다 망하게 되는데 그리심산에 가서 신전을 짓고 예배대로 가는데 그리심산에는그 예배가 가짜 예배가 될수 밖에 없는게 그게 우상의 정각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 있는 제사장들은 거짓 제사장들이 많았고 제도를 거짓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면서 이 여인을 만납니다 뜻밖의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 뜻밖의 장소에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거기에서 뜻밖의 사람을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는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에도 이동경로가 있고 성령의 불에도 이동경로가 있고요 불의 능력도 이동경로가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서 떠나서 제3 지대로 가면 제3 국가로 제3 도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에루살렘을 떠나시니까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봉과 임재가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에 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합시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주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지와 기름부음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종교는 진리에서 두 번씩이나 왜곡이 되고 두 단계를 넘어서 미혹된 왜곡된 유대교에서 탄생을 했어요 자 이들은 모세 5경이 반드시 하나님의 성경이다 그리고 시편이라든지 다른 선지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마리아를 배경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성경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보음 마태보금 4보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으니 불이 붙었으면 좋겠네 불이 붙지 않니 한다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분란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다 한 집에 다섯이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분란이 일어날 일들이 생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불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은사나 은혜 때문에 가정의 화평이 깨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모든 전통을 다 깨뜨리십니다 그 전통을 뛰어넘기도 하시고 깨뜨리기도 하십니다 전통이 잘못되거나 전통이 타락하다면 이걸 부수고 깨뜨리십니다 할렐루야 한 집안에 화기애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름붐이 임하지 않으면, 주님은 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야될 줄로 믿습니다. 먹고, 마시고, 가족이한 그룹으로, 한 단위로 이렇게 모이지만, 성령받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부분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옥의 자식이 될수 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지와 기름문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수도 있고, 지옥 가는 백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힘들게 키워서 하나님을 남믿는 자녀로 간다면, 힘들게 키웠는데 교육시키고 잘라겠는데 학교 다니면서 나쁜 친구 만나고 대학가서 세상 친구 만나고 세상 동아리에 들어가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세상 동아리를 통해서 세상 여자를 또 만나고 세상 남자를 만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하면 예수 믿고 결혼하면 성령 충만하고 결혼하면 부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다 할지라도 결혼하면 달라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때그때마다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달라지고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잘 웬만해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아니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부르부득 뻔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교육 잘 시켜서 초인류대학까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지 않으면 결국에는 뭐예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가는 길이 영원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구원받아 천국으로 가는데 내 배에서 난 자식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서 지옥에 가서 낙원에 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얼마나 통탄하고 일을 갈겠어요 진짜 믿을 걸, 진짜 회개할 걸, 진짜 성령으로 거듭날 걸. 나에게 왜 가르쳐주지 않았어? 아니 많이 가르쳐줬어. 많이 많이 복음을 잡아수 있는 기회를 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줬고 교회 올수 있는 기회를 줬고 교회가 수 없듯이 많이 있었는데 구원 받았다. 구원 받기를 원한다면. 교회에 가서 거듭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을 알고 신앙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자기 자신에게 주님이 네 앞에서 계실 때도 주님이 네 앞에서 계신다고 한다면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불을 줄 때는 강력하게 불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도 기도 시간에 강력하게 기도해야 돼요 핸드폰 꺼놓고 그래야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다지고 다지고 또 다지고 어렸을 때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렸을 때 기도하면 어떻게 성장하면 또 기도 안 합니까? 아니요 기도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이탈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잠수 타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에 대한 호기심을 계속 알고 막 물고 늘어지고 그러면 주님은 좋아하신다니 겉으로 나를 야단치고 책망하고 나의 죄를 두르는 날짜라도 주님은 속으로 잘했다 잘했다 얼마나 버티나 보자 네 자녀가 10명이나 죽었는데 그래도 얼마나 네 믿음이 있는가 보자 믿음의 세계는 주님께서 한 번도 시키지 않고 경험시키지 못한 일을 주님이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내가 다치지 않도록 내가 약하니까 살살살살 가려운 데를 긁어 주면서 슬쩍슬쩍 밀어 주면서 위로해 주고 칭찬해 주면서 주님의 나를 이끌고 왔다면 오산입니다 그런 식으로 죄을 내가 알면 안 돼요 맞을 일도 있고요 심판 받을 일도 있고 죽을 일도 있어요 질병에 걸릴 일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것을 주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아 이제 너하고 나고 뭐 정리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테스트했는데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이끄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모리아산의 재단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거야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도 있나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의 자식으로 준 자식을 죽여라고 그렇게 하시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스트레스 받는거야요 나름대로 자기 안사서 많은 고민이 있는거야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재단에서 이 사건을 잡고 죽이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아브라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이에게 해 하지 말라. 경외하는 말이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원어의 뜻은 가시밭길을 같이 걸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일만 시키겠어요. 가시밭길을 가자. 환란의 길을 가자. 고난의 길을 한번 가 보자. 하나님만 바라보면 손 붙잡고까지 의지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은 진짜 참 예배자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진짜 전도자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진짜 전도자는 시간이 걸리지 않다 성령의 전도자는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열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거듭남도 그렇습니다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거듭난 사람이나 전도자나 참 예배자나 오래 지속을 할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사람의 열정이고 그 사람의 성품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자는 진짜 주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찾고자 하는 여자였어요 그냥 여자다 남자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유대인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여자 속에서 서계속해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증을 못견디 하는 거예요 진짜 참 예비자를 만난 거예요 주님은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경에는 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만나고 난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시안한 것은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회심하고 난 다음에 발음이 왜 이렇게 꼬이지 성령으로 혔습니다 그랬대 그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안담 받고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다 가지고 이방에 가서 아시아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교회가 있느냐 이 말이야. 바울이 놀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순절날, 유월절날 절기 때마다 전세계 유대인들이 에루살렘에 모여 왔을 때 에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가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때 불을 받아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나라 언어로 제자들이 막 설교하고 방언깨도고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구제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가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나라에 가서 기도처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가서 교회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곳에 가서 보니까 이미 교회가 있어. 이미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고린도 후속 5장 1 0절 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마음이 생겨져 버려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불 속에서 살고 하나님의 임자 기름 부음을 체험했는데, 내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내가 시험이 되는 것도 내 책임이고, 개수내 안에서 들락들락 하도 내 책임이고, 내 책임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평생에 싸워야 되는데, 오늘도 쳐서 십자가에 죽제 못했었어요 자기 자신, 자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붙이못했어어내 책임이 안 돼요, 책임. 주님을 따라가려는데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을 지시하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의 시작이에요. 자기 주님을 따라가는 조건은 내가 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뜻과 행동이 있는데 이것들 부인해야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나의 주인은 벌써 주님이야. 주님이 핸들을 잡고 계세요. 내가 핸들을 지금도 잡고 있으면 이건 무, 무면허야, 무면허. 이제 주님의 핸들을 잡고,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제가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 주님은 어떠실까요? 이 서운한 마음을 내가 먹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맞습니까? 이렇게 청검에 들어가는 거예요. 풀어라. 그러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앙금 있으면 풀어라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말을 겁니까 주님은 단독처럼 물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물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물 먹었다는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배가 고픈데도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양식이 있다 새로운 물이 있다 이러면 그런 거예요 주님은 대화 속에서 갈증이 다 풀어지고 해결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3년 반 뒤에 사마리아의 교회가 탄생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가보니까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에요 기도처가 있는 거에요 에르스라인과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까지 가게 되는데 사마리아에 가게 되니 붕의 역사가 볼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지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던 사건은 뭐냐 주님이 3년 전에 이 여인을 통해서 한 마을을 다 점령해 버리셨어요 복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땅 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마리아는 사마리아는 복음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어요. 주님께서 잠시 발길을 멈추시고, 주님께서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체를 드러내신 적은 성경이 거의 없어요. 몇 군데가 있긴 한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에살아있 하나님의 아들이십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베드로야 네 말이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지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바이나 시마는 내가 보게 했도다 이걸 알게 하는 자는 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가야바 들에 채찍 맞으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냐. 그럴 때 주님께서 우회적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이것을 보면 내가 알리라 내가 바로 그로라 주님이 그말씀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는 이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다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동네에 뛰쳐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받았다 그렇게 외치잖아요 어떻게 주님이 <웃음> 행실도 좋지 않고 불결한 여인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그토록 듣고 싶어하던 네, 지구대모가 그렇게 듣고 싶어하던 새로운 예배 형식 새로운 예배의 내용을 이 여자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여자를 만나서 천박한 배경을 가진 여자에게 이수님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었어요 장세기 48장에 보니까 야곱이 그쪽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이제 그것이 오랜 이제 전통이 돼 가지고 야곱의 우물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야곱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믿습니다 이수님의 말씀을 드리면 조상도 뛰어넘어 버립니다 할렐루야 집파도 뛰어넘어 버립니다 여러분의 전통 여러분의 집안의 분위기 여러분의 가게도 다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을 긋는 사람을 보면 집안에서 견딜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하겠느지라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씀하시고 제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만남의 목적 자체도 주님은 의도하이있어요 주님께서 매일매일 의도적인 만남을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한다 의도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상을 주신래는거예요 안나오면 군물도 없어요. 나오면 특별상을 주셔. 특별 주님 나라에 가면 특별 찬양상이 있고 특별 예비하는 상이 있고 앉아있는 상이 있고 축추는 상이 다 있고 명무한 상이 다 종류별로 색깔별로 모양대로 다 있어요. 몇번 예배 드리고, 몇번 앉아 있고, 몇번 힘든 생활을 거쳤고, 시험을 몇번 이기고, 고난을 몇번 이기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자기의 싸움에서 치고 이것이 낱낱히 다 기록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가면 은상 받는 것만 남았어요 매맞을 것이냐 상 받을 것이냐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른 누가 봉사할 분위기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할 분위기가 아니야 봉사할 분위기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감정은 상처가 해서 그러나 하는 거야 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하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하고 할렐루야 같이 하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 나를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봉사했는데 주님 나라에 가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겠으니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라다자 이건 받아라 곡절로 주님이 더 주시는 거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했는데 그것은 내 상급을 위해서 태워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감동하셔서 바꿔버리시는 거야 그래서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되고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순종해야 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문제가 많이 있는 여자인에게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 자신의 신분을 확실하게 노출시켰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의 대화은 항상 이례적이셔 깜짝깜짝 놀래요 혼자 계신 것도 피곤하신 것도 갈증을 느끼시는 것도 분명히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사람 보면 시끄러질수 있는 문제예요 어떻게 정통 유대인 남자가 저렇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느냐 음.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시끄러움을 각오하세요 시험을 각오하고 환란과 연단도 각오를 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시험을 각오해야 돼요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성령이 불붙은 그 사건 때문에 다 집안이 나눠진다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이 여자와 대화를 통해서 가르치실 수 있는 것은 다 가르치셨어요 가장 풍성한 대화를 이끄셔요 가장 풍성한 대화 저도. 신학교에서 이미 예배에 대한 방식을 다 배웠고 또 숨기는 교회에서 예배는 어떤 식의 예배가 있는지 다 배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목회에서 들어가서는 암담하고 답답하고 주님이 임지하는 것을 못 느끼고 무미건조한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항상 영적인 갈증은 있었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네가 이렇게 흔들리고 네 성격이 이렇게 교만하고 감정이 들락달락하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주님 날로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내가 낮에는 성롱산에 가서 기도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저녁에 비가 와버리네 구름 끼고 전설의 고향 예고편도 막 나오네 오늘 같은 날은 비하러면 기도하면 좋겠는데 햇필또 비가 오고 저녁에 안 가기도 그렇고 가기도 그렇고 주님과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거부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집을 나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가는 데 계속해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삼각산문 앞에까지 그 입구까지 갔는데 올라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구름이 더 많이 끼었어 거기다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비닐 우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 랜턴 후레시도 약이 점점점 점점 꺼지고 올라가기인데안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혼자서, 터벅터벅올라가는데 괜히 주님과 약속을 했어 생각이 들어요 가는데 정말 i 우스게 e Canon, there's my l u s u 을 치는 again. The o l 랑 달랑 달랑 달랑 달랑 u n g a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니 무당이 해필 비오는데 돼지대가리를 거기다 놓고 이 종소리 방울소리가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가무스름하게 가마스러워 그 길을 찾아서 가는 막 찬양을 하면서 방언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코너코너 돌아갈 코너 때마다 산고개중간중가 넘어갈 때마다 100군데까지 올라가는데요 소름이 얼마나 깨치는데. 근데 뭐가 부시럭 소리가 나요. 근데 갑자기 한 발짝 내가, 으아! 이러는 거예요. 이 저런 개, 씨! 개고양이, 들고양이. 가 아, 네. 근데 그걸 이기고 꼭대기에 올라와서 기도를 할 때, 얼마나 하나님 오니까 생기는지, 잘 왔다! 생각이 들고요. 기도하러 갈 때와 올 때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막 할렐루야 춤을 추고 막 내게 강같은 평화 그리고 가니까 무당이 아직도 그지 다고 있어요 강물같은 주의 평화 워카같은신발 신고 안전화 신고 다 부셔버려 팔로 돼지대가리 팔로 빵 축구차듯이 그러니까 아시아 이 새끼야 <목소리> 우리네 너희들이 안가뜨려잖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에서 지금 뭐지? 어, 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너도 이제 시작이다. 발로 그냥 돼지 대가리 무슨 상 무슨 다 밟아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 쓸어 버리고 나서 이제 또 촛불이요. 촛대가 이렇게 굵은 초를 말해요 그러면 밤새 부드럽게도 이게 안달아져 그걸 바위 깊은 수다 불 켜놓고 지성을 막 들여요 그걸 돌멩이로 기어이 던져서 부스러뜨리고 안작을 내놨서요그 다음날은 또 밤에 또 별이 촉촉한데 그 이야기를 올라가면서 아는 전사님한테 내가 이야기했더니 야. 전사님 참 대단하다 그래요 아니요 그냥 기뻐서 그냥 했어요 자기도 그렇게 한번 하겠대 아, 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자기도 며칠 뒤에 가서 막 부닥거려 하는데 그때는 벌써 그쪽에서 준비를 다 해가서 조폭같은 인간들 두세 명 칼을 다 준비해 놓고 그 방패막이 있는 상태에서 막 부닥거려 하는데 괜히 어이 올라가면서 그래 가지고요 입을 찢어 놨어요 새놈이. 또 입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피가 막 난전해가지고 막 실려갔어요. 그것도 적당하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주님과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도 안 했어요. 주님과 대화한테몇 마디를 이야기했는데 몇 마디 대화 속에서 주님은 예배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어다 저도 고민했잖아요 어떤 예배가 하나님 원하신 예배인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이론으로는 다 알지 여러분 이론으로 여러분 경험으로 다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그러나 그래도 그럼으로 가물며 그래도 더 진하게 주님의 임재와 경험을 느끼고 싶은 그런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날마다 그런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 중에 한참 막 갈갑방울 열받아서 뚜껑이 열리고 그런 상태에 주님이 임하셨어요 예배의 생명과 예배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수년을 기도했어요 너무 하셔 진짜 그냥 오셔서 예베의 생명은 이것이다 애배의 목적은 이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안 가르쳐 주셔 성질나게 왜 성질나게 하시는 거야 도대체 한마디만 쫙 하시면 끝나는데 그래가지고 그것 깨닫는데도 또몇년음성든데도몇년꼭 음성을 들어야만 돼 왜냐하면.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 을그종 선지단에게 보이지 않니 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아멘도 안하네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길 원해요 예. 자녀들의 일을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장례를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이 모르면 안 되고요 알기를 원해요 이미 기록된 말씀도 있죠 말씀 믿고 따라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말씀하시면 다 알기를 원해요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한 사람의그대로이말을지어다동로가이 여로지를 지어다 이런 경험을 자꾸만 자꾸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빨리빨리 느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통로가 있는데, 성령의 불도 자꾸 받으면 받을수록 더 빨리 느끼는 것처럼, 말씀도 읽고 읽고 또 읽으면, 말씀이 열어진다니까요? 들으면 들어서 또 열리고, 보면 보는데도 또 열어지고, 새로운 통로가 계속 만들어져요. 우리나라 보세요. 도로가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도로로도 부족해. 왜? 차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많고 사모하는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통로가 또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는 끝이 없고 은혜의 능력의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만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의 생명은 뭐냐 내가 무슨 수로 알아 이론으로 대답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주님께서? 아니야 그래서 묵묵무답이에요 하나님의 인지와 기름붐이 없으면 그 예배는 가짜가 될 수밖에 없느니라 가짜다 그러시지도 않고요 가짜가 될 수밖에 없느니라 예배의 핵심을 이 여인에게 대화하면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시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 장소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에루살렘도 아니다 바로 여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내가 메시아다 참 예배와 그 정신은 뭐냐 그 정신에 대한 것도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 들리는데 방해 요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앞에 올때 방해 요소가 있어 분명히 있습니다 방해 요소가 누구겠느냐 단짜 소개했어요 자기 안에 있어요 이 방해 요소가 그무 뭐예요 이 여자의 생각에 있고 이 여자의 감정에 있고 생각과 감정이 삐딱하니까 행실로 잘못된 행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그렇게 해요 내 기도를 방해하고 나를 흔들리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나를 헌신하지 못하게 만들고 죄님의 손에 붙잡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내 안에 는죄 때문에 그렇다 죄의 요소 이 죄가 예배를 방해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 그 자체보다도 그렇게 만드는 요인이 그 죄가 여자 속에 있어요 그 죄가 이 여자의 비종을 많이 많이 차지해서 한낮에 아무도 없는데 물길로 오는 거예요. 자기의 행실이 드러날까 봐 몰려몰래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비디안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여자의 죄를 드러내시는데 직접적으로 드러내시고 간접적으로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을 같이 쓰세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속으로 열받아요 호기심 이분이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말하느냐 그리고 자기의 수치심도 막또 생기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수치심도 생기고 호기심도 막 나오면서 주님의 말씀은 이 여자를 충격과 경악으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더욱 곤란하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잠수를 타는 거예요 그녀의 삶은 너무나 끔찍했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두리뭉실하게 진실은 진실인데 약간의 진실을 가미한 그런 말을 하네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아이고 뭐 이런 사람이 당했어 왜내 속에 칩을 자꾸 드러내는 거야 진실은 진실인데 다 드러나지 않은 진실로 고백하는 거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근데 주님은 이 여자를 꾸짖지 않으세요 진실을 말했다고 칭찬하세요 여자여내 말이 옳도다 네.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이 죄 드러내 법원에 가서 고수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진실이 가미된 이야기를 해도 이 여인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칭찬하셨어. 여러분, 죄는 표현하기가 참 곤란하잖아요. 네. 나는 과거에 이런 과거, 이런 과거, 이런 과거, 이런 짓, 이런 지 이런 지를 지었습니다. 다 까발릴 수 없잖아요. 처음 보는 남자한테. 그 남자가 남편을 데려오라는데 남편이 아니야, 지금 있는 남자도. 이미 다산 남자가 자기 몸을 훑고 지나갔어. 근데 이 여자의 머릿속에는 막 혼란과 혼돈과 질문과 궁금증이 막 폭충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남자가 누구야 왜 자꾸 나의 과거를 들춰내는 거야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까지 막다 드러내는 거야 참 예배의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다 그리심산도 아니다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누구를 어떻게 예배하느냐 누구를 어떻게 예배하느냐 아는 예배가 있는데 뭐, 너희들은 모르는 예배를 하고 있다 예배는 알고 드리는 예배와 모르고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모르고 드리는 예배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 모르고 드리는 예배가 에루살렘에서도 계속하고 있고 그리심산에서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알지 못하는 예배에 집착하고 있느냐 에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 그리심산에갈 필요 없어 내가 있는 이 앞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 내가 있잖아 나는 메시아다 응. 할렐루야 성전에서 독점적인 제사장 제도가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예배 방식이 전혀 필요 없죠 필요하지 않는 예배 방식이 와요 그건 뭐예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할렐루야 성령의 임자와 기름고 믿는 예배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자기 자신을 직접 드어내셨어요 영원한 생수, 하나님의 선물, 예배의 목적, 아는 예배와 모르는 예배의 차이. 예. 가장 정확하고 직접적인 것.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목적을 다 달성하셨어요. 내가 말하는 그가 바로 너에게 생수를 주고 선물을 주는데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대화 맨마들을 두기 이 여자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막 뜨거워진 거예요. 내가 백사를 만났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방방방방 뛰면서 와보라 와보라 미사가 지금 물고에 있다 와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40에서 세상에 고주이신 것을 알았다고 해서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할말 사도들에게 할말 니구대목에 필요한 말들 오고 오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말을 예수님의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참 예비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가장 풍성한 가르침을 이이방여인에게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아는 남자가 다섯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주여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아니야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나는 메시아가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뜻밖의 장소에 뜻밖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그사람들에 가장 풍성한 가르침주님의막 가르쳐주면 주님의 죄를 풀려내면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절대로 잠수 타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천들절로 만들고 그 자리에서 성령으로 거둔다 버리고 앞으로 성령의 임재와 기름복으로 오는 그런 시대에 그런 예배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정말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신다면 나는 절대로 주님을 피하지 않으리라 계속해서 내 안에서 혼란과 온갖 질문과 궁금증과 나의 죄의 적나라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다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계신 자리에 내가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처리하며 부르짖으며 멀리서 가까이서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지만 주님의 제단에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리는 소중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먼 곳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